6월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산하 현안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해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공고를 내렸습니다. 아, 저는 이 결정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에 법원 역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한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기소 필요성에 대한 1응의 인정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의인은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바대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검찰에 의해 수용된다면 결국 재벌일가라는 이유로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조차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또 대한민국 국민 누가 형사처벌을 받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듭니다. 또한 다른 재벌 일가의 경우에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 살리기 논리로 교묘하게 범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속출할 것 같다는 점 역시도 매우 우려가 됩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에 권고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